철 이름이 왜 시잼철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 왜요? 맞춰봐요. 어, 아세요? 알아요? 아니, 시잼 닮은 달... 시잼 닮은. 어. 근데 누구를 닮아서 시잼철이라는? 닉네임 근데 래퍼 거예요. 시잼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약간 그 생각했었는데. 축구, 축구, 축구, 생각 어? 축구 선수 중에 생각했어요. 축구 선수 중에. 가제 힌트를 드리면은 네. 두 명을 닮아서 두 명의 합치느이아 그래요? 아. 그럼 시잼하고 <웃음> 어. 유상철인가? 나한 명만. <웃음> <웃음> 철은 누구지? 저 힌트 드릴까요? 네. 뭔데 이와신 이게 뭐지? 둘다 야구하는 사람들이랑 축구선수인가요? 어, 뭐, <웃음> 아, 그것만 일단 축구선수 선수. 와 이거 뭐지? WHY? WHY? WHY? 뭐야 그게? 와! 딱 보니까 Why? 왜? 왜? 어 누군데? 누구예요? 말해줘봐요 구자철. 아, 구자철 아 구자철? 아 알아요 알아요 예, 한일전때 예,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있대요 구자철과 CJM. CJM? 네. 아, 아, 래퍼 CJM이 있잖아요. 오, 지금 CJM. 래퍼 CJM 아세요? 저 언제까지 CJM 만나고 싶 네, <웃음> 실제로 몰라요. 모르는데, CJM이라는 네. 그 래퍼가, 네. 그 옛날에 가슴에 그, 뭐지? 그, 오포고옷 보고 어, 오포 하는 그, 네. 그 영상에 나오는 그때 모습하고 닮았어요, 되게. 네. 아 실제로 그 <웃음> 유튜브에 네. 시잼 고등학교 시절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시잼이랑 비하이랑 교회에서 랩하는 영상이 있는데, 네. 아, 네. 거기 배대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댓글이에요. 아, 시잼 철인 줄 알았다. 아, 아. 아. 저도 홍진영 닮았다는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했거든요? 진짜 저는. 찼근데 네. 홍진영이. <웃음> 홍진영 인스타에 꼭다는 사람이 있어요. 파자마소? 이렇게. 반응하는 거랬요 아, 본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웃음> <웃음> 자 진영 씨 다음 질문. 네. 네. 슈퍼로브 영상에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거 얼마나 돼요? 거의 막 천, 천만 네. 천만. 네. <웃음> 천만 나. <내가> 대박이다. 천만. <웃음> 천만 영화를 찍었듯이 <웃음> 천만 <웃음> 유튜브 <웃음> 뭐 조회수를 <웃음> 기록하고 <웃음> 있는 힙프로케 안정환 선수. 아, 그렇죠. 엘강 그렇죠. 아, 응. 그게 정네 맞아요. 그렇죠. 바로 밑에가 800만인가 900만짜리 <웃음> 하나 있죠. 그이게 2000수. 네. 맞아. 아, 다 그걸 막 계속 막 그걸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또 네. 이런 거 생기는구나 아, 그게 우리 네. 그런 거 없거든 우리는 끼해봐 20만 아, 제일 많은 게 20만이야 아, 20만이 아, 얼마나 많은 건데요 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요 2 그죠. 우리도 최근 아, 영상들 다 20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오늘 자로 최근 물론 보시면 다 20만이에요, 다 20만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얼마 안된 기간에 20만인 거 아닌가요? <웃음> 그냥, <웃음> 그냥 한두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쌍뚜지는 영상이 안 나와요 이틀이래 이틀 만에 20만에? 이틀 만에 20만 이요 <웃음>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저는 진짜 시잼님 아, 요즘 뭐 하시나요? 아, 몰라요 저는 그보다 아저 진짜 한명 뵙고 싶어요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제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목소리> <목소리> 언젠가 아니 너 때문에 또 시잼 갔잖아 <목소리> 아니 진이 <진짜> 얘기만 <목소리> <목소리> 꼭제 얘기 버킷리스트를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할, 응. 할 얘기가 없는이 얘기를 할할 일이, 일이 없니까 언젠가는 저는 시잼님과 <목소리> 구자철 선수 함께 새은걸 보셨죠? 네, 퓨전 맞아.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예. 퓨전 <목소리> 하는거이 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 아이거 <웃음> 네. 구자철씨가 <웃음> 네. 퓨전하면 시켜보는 거에요? <웃음> 네. 그게 제제 <웃음> 리스트 꼭 아, 아, 아, 보고 싶다 아, 재밌다 재밌다 영상 보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한번더 정말 아, 시잼님 보고 계신가요? 아, <웃음> 아, 네. 언젠가 한번 꼭 맞아. 구자철 선수와 함께 출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구자철 선수와 함께 <웃음> 퓨전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우리 저거 먼저 써먹 네, 보고싶습니다 저도 네. 그래요. 지금 각자 유튜브에서 가장 바라는 거 하나씩 먼저 말씀해주시죠 저희 유튜브 일단 음. 저희의 단기적인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호날두 선수 섭외. 아. 날아 근데 아 진짜 호날두는 그,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거 되면 어. 일단 조회수 1등 바로 갈수있 아, 진 끝나지, 끝나지. 이거는 월클로 가는 거지, 진짜. 우와, 진짜. 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계속 기다리고 아 있다. 호날두도 호날두 만나보려고. 찾아가나요? 아, 어딘가에서 한한달 계시면 <웃음> 한달 정도 계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진짜 노력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 했어요?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사실 노력도 많이 했고 어... 심지어 한번 조금 이제 가까이 간 적도 있었어요. 어... 뭐 알고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가 뭐 스페인 사람이었고 네. 친구의 아빠가 <웃음> 레알 마드리드 2, 3회 에 있었고, 그 정도 2년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웃음> 약간 좀 손흥민 선수 섭외를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어. 갔었어요.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어요. 안 되고 아. 아. 어. 이유가 있었어요. 안된 이유? 그 이제 아무리 아. 뭐그구단에 아. 뭐 그, 높은 사람이어도 네, 네.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게 거죠. 네, 네, 절대 네. 못 하고. 네, 네. 네. 네. 네. 네. 못하고, 또 제가 그 사람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막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니까 음. 그쪽 입장에서는 뭐야? 뭔데 이럴 수도 동양의 좀. 무슨 그치, 작은 나라의 아, 네,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치, 그치. 호날두 선수를 왜? 그치 그치. 음. 네. 그러면 네. 오늘 네.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실 때 각각의 채널에 네. 뭐가 됐든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하는 네, 걸로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따가 이제 준노 TV에서 네, 네. 뭔가 대결 한번 하실 건데. 네. 두분다 약을 하셨으니까 일단 약으로 오늘은 네. 또 다리 안 좋으시니까 약으로 가볍게 할 건데 네. 그때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네. 뭔가 서로 채널에 출연할 때 뭔가를 하는 거를 네. 일단 정해서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오 괜찮다. 아, 어 괜찮다. 벌칙을. 벌칙을. 네. 벌칙으로 네. 하든 뭘 하든. 색발까지한 뭐, 뭐, 마당에 네. 뭐. 좋죠 좋죠. 두려울 게 없으면. <웃음> <웃음> 네, 좋죠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대결하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어, 오늘 준호 t v 에서 어, 시잼철 씨와 박사장님을 모시고 캔 맞추기 대결을 할 건데, 오늘 사실 축구도 지금 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리가 좀안 좋으시잖아요. 아. 근데 박사장님은 축구를 딱한번밖게두번 아, 해보셨고, 그래도 조금 야을 하셨으니까 야구로 가볍게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걸로 할 건데, 오늘의 자 벌칙은 뭐냐? 벌칙 뭔가요? 네, 오늘 대결을 해서 지신 분은 박사님 장 치면 슈퍼러브래. 이재철 씨가 지면 아저씨 아구에 네. 출연을 해서 네. 박사장님은 지금 뭐 컨텐츠 하나 하고 계시냐 체력 훈련 엄청나게 지금 아, 아, 하고 아, 계신데 아, 100m 대지 아, 그렇게 그 체력 훈련하거나 뛰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아, 하루에 100m에서 뛰는 거 싫어서 하그 그렇죠? 훈련을 함께 하는 걸로 그거 근데 뭐 짜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해요 진짜 진짜 진짜로 그냥요? 해 네, 진짜 정말 토 한번 해주세요 가서 어, 반대로. 지실 경우에 네, 네, 네. 가 지실 경우에 아저씨하고 경기에서 1인이 특별 투수 등판을 하는 걸로아어떠십니까 네. 어떠, 걱정되세요? 오 사회인 야구 그. <웃음> <다행이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의 룰을 설명드릴게요 저기 네. 있는 어, 캔을 맞추는건데 캔이 어디있죠? 저기 캔저 네. 잘잘잘잘 약간 보호색인데 네. 잘안보입니다 엄청 <웃음> 네. 네. 뒤있는거예요저 네. 캔을 맞출건데 네. 자각결고를 해서 뭐 20분이 정해서 순서를 네. 10개씩 던지셔서 네. 몇개를 맞추냐 그 대결 할겁니다 근데 아. 동점일경우에는 서든데스로 누가 먼저 맞추나요?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지금 나 먼저 진짜 오랜만에 가려고요 그래. <웃음> 아, 옛날에 막 이래 가지고 아, 고상하네요 아, 자, 첫 번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맞다. 맞다. 튕겨서 맞는 거는 아닙니다. 둘. 두 번째. 아이고 아이고. 둘. 두 번째. 아이고 아이고. 뭔가 맞추시겠는데 저 네, 네. 네. 점이 나쁘지 않아요. 아, 어, 잘 던지세요. 이게 네. 또 많이 풀고 던져야 되는데 쉽안쉬슈 근데 이게 쉽지 않슈? 어려워, 어려워. 어, 진짜 어려워 무심코 아, 아, 아, 아, 그래도 지금 처음으로 떨어뜨렸어 와 진짜 큰 <웃음> 의미 됐어요 네 의견. 오늘 <웃음> 다 저기 쓰신 거예요 <웃음> 네 승리는 박사장님 네. 시즌철 씨가 네. 아저씨 야구 경기에 네, 오셔서? 투수를 네, 1인이 던지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4월달에 경기가 있어요 4월달 경기 때 초대하겠습니다 네한달 정도 무릎 잘, 잘 관리하시고 꼭 네, 네, 네. 한번 출연해주셔서 네. 야구를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준호TV 준호택씨 출연해주셨는데 어. 한 마디씩 소감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 준호 택시 처음 해봤습니다. 같은 스포츠라고 이제 하면, 네. 우리 또 거기 또 이렇게, 음. 위대한 <웃음> <웃음> 슈퍼러브! <웃음> <우리 다> 어, <웃음> 어, 함께 카트에 걸려서 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철씨. 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던져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웃음> 네. 그리고 사실 그, TV의 택시. 네. 네. 진짜 진짜 월클 연예인분들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그런 피부 경험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나두 분이 본인들의 채널에서 하시는 모습 또 기대를 하면서 네? 또 각자의 채널들도 준호 TV에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준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안녕. 안녕. 안녕. 우리가 너무 답답해 하는데 한번 던져봐요, 우리.